아 약한 용사 어디 갔나 약한 용사는 없다 제대로 언급하거라 타이탄 한번 못 잡아본 약한 용사 어디 갔나 너 타이탄 잡아봤니? 잡아봤다 타이탄... 에이 그런 말좀 하지마 거짓말 좀너 없을 때에아 그 그럼 나는 타이탄 두 마리 길들였다 나는 지용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지용춘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 <웃음> 뭔 소리야 <웃음> 아 근데 지용춘이 지난번에 도와주고 일단 다시 갔거든?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갑옷을 만들어야 돼 데몬티움 어. 요거 이제 나캘수 있어 나는 지금 어. 위더도 죽이고 엔더드래곤도 죽이고 왔거든 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캐서 너한테 주면 돼아 이제 너는 캘수 있는 자격 있어? 어 그다음에 타이탄 음. 깨운 다음에 같이 싸우면 돼 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어. 이제 조수라고 할수 있어 사이드킥 아 아니지 아니지 너가 도수지, 왠줄 알아? 왜? 너는 <웃음> 직업이 지금 강부야 <웃음> 나 내가 용사지 인마 <웃음> 엔더 드래곤이랑 위더를 잡았더니 그때부터 저 광물들이 쾌지기 시작했어 오, 걔들을 그럼 어떻게 잡았어? 잡기 힘들텐데 혼자 가서 잡았어 너 뭐야? 나? 어. 도전과 끈기의 최 캡인. 이제야, 나와 비슷해졌구만 너 레벨 몇이야? 나? 나 레벨 뜨지도 않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주 그냥 어? 쉬지 않고 하네 입만 벌리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와 왜나왜 깻모였지? 왜 깻모니까 안 뜨지! 씨. <웃음> 그러네 나 440이네 아니 이 자식이 <웃음> 어? 깻모를 <웃음> 해놓고 양심 없이 말이야 <웃음> 그럼 적어도 아니. 이 길이나 좀 뚫어주지 <웃음> 알겠네 알겠네 오, 나 힘. 야, 주체가 안돼 오호. <웃음> <웃음> 찾았다. 동굴. 나이스. 근데 바구 부분을 살짝 파주면 어? 올라간다. 그 어. 방금 못 들었어? 완전 다바셔 버려 봐 그냥. 오케이. 그 주변을 초토화시킬게. 그 나오면 캐버리면 안 돼. 그게 너는 무자격자니까. <웃음> 너 지금 용사 자격증.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. 그...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라고 보면 돼. 이게. 진짜. 아, 불법이구나. 어, 어, 어. 이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? 여기 엄청 커. 여기 진짜 크다. 어, 저기 있다. 오! 저기 있다. 아하! 다다다다다다. 우와, 이거다. 그렇지. 그러니까 데몬티움 이러면 나 데몬티움 갑옷 만들 정도는 이제 나온 거고. 나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어. 그래. 그래. 불법이라도 무기는 있어야지. <웃음> <웃음> 불법용사. 너는 불법용사 기만팬? 나는 어? 이제 정식 지구용사 제케빈 <웃음> 엔더월드에 없었나? 엔더월드 <웃음> 지하는 암 찾아보긴 했어. 음... 찾아볼까? 가서 어, 엔더월드를 찾아보면 좀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, 그럴까? 엔더월드 갈까?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이게 왜안 열려있지? <웃음> 그니까 지난번에 왔었다며 다른 곳이라고? 여기 다르지 않은데? 뭐아무튼 가봐 그러면 설마 엔더 드래곤 또 있나? <웃음> 어? 그런가? 일단 가봐 아니지? 또 없지? 어또 없네 <웃음> 뭐야 이 자식들은 <웃음> 야 근데 요 소리 엄청나게 크게 난다 오! 야 그냥 <웃음> 있다 이게! 와 대놓고 있다 아 나도 하르카디움 갑옷 입고 싶다 아무나 있는게 아니라고 상급 용사들만 있는거라고 좋아요 빨로 받은 주제에 <웃음> <웃음> 내가 그거 많이 배려한거야 자네 어? 고맙네 나도 알고 있었어 당연히 좋아요가 더 많을 것이란 것은 양보한 거지? 응 음, 그럼 고마워 너가 죽기 쉬운 초보 여행자니까 말이야 하하이 <웃음> 자식이 <웃음> 어? 소리 들린다! 어? 진짜? 이 주변... 일로 왔게. 지금 소리나는 걸 따라왔는데 이거 같거든요? 이거 안 캐지던 거. 어 뭐야 뭐야. 어안 캐지던 거 이거 같은데 데몬티움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곡괭이를. 얘는 막대기 재료가 다이아예요. 어 맞아. 어 맞아,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나도 책에서 읽은 거 같아. 무슨 책인지 정확히 말해주겠어? 김춘식이 슬기로운 생활 사실 이정도 속도면 그냥 없어지는 속도긴 하거든 빛이 나기는 해 근데 아 뭐야! 아! 겁나 오래 캤는데 뒤에서 좀비가 밀었어! 아씨. 베드랑 느낌으로 다가 느리게 캐지는데 이거 될까? 팔안 아파? 너 행여나 내 앞으로 지나갈 생각 하지도 마 어? 꿈틀거리지마 죽여버릴거야 나나 그럴 생각이 없어 너가 말을 해서 <웃음> 어 뭐야 뭐 나왔어 혹시? 오! 왜왜? 왜? 난 하나도 안 나왔어 아씨아 <웃음> 오늘도 데몬티움으로 싸워야 돼 이런식이면? 야 우리 근데 그거 하자 팀 맺는 거 있더라고 아 근데 뭐팀 맺는 거 하려면 은 지용추님 계셔야 되는데 네. 내가 모르는데 이거 아 우리끼리 못해? 내가 한번 불러줄게 오케이 지영춘님 봤니? 나의 소환 능력을? 음... 어디? 296년 만인가 <웃음> 뭐야? 3일만에 왔으면서 그새 시간이 많이 흘렀다네 내가 다른 세계를 좀 돌고 오느라 근데 저희가 싸울 준비는 다된거 같으니까요 저희 둘 팀만 좀 맺어주시겠어요? 응 음, 그래. 애기고 <웃음> 있어. <웃음> 그럼 됐나? 그렇지 안 맞지 이제. 오안 맞네. 오오오오 오오오. 오오오. 이제 진짜로 싸울 준비가 되었어. 근데 문제가 있어. 일단 우리 집을 찾아야 돼. 못찾을질것 같은데. 여기가 어디지? <웃음> 야 근데 저 지금 데몬티움 풀세트 만들어 입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나 3만 되고 한 팬이 그래도 8만 되고 하니까 이제 좀 한편아? 네? 너왜 날아다니니? <웃음> 이거 뭐야? 이런 비겁자야? 꾹클릭 <웃음> 꾹 눌러봐 아 그거? 어아너 습득력이 빠르구나? <웃음> 저놈을 제자로 키웠어야 했는데 저기요! <웃음> 붕 와우. 붕 내려. 차지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. 난잘안 되는데 한 편이 왜 이렇게 잘 날아가는 거 같지? <웃음> 이건 뭐 재능이라고 하더라고. 요즘 말로. <웃음> 자네 내 재살할 생각 없나? 아. 죄송하다. 하하. 하이말 맞네고. 그 캐빈이 팔이랑 화살 넘기게. 아, <웃음> 하이말발 맞네 그냥. <웃음> 이 자식 어디 있어? 저기 있네. 어이. 우후후. 한번 휘둘어? 아, 한번 휘둘을까? 하세요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. 짜식이 말이야 너 몇살이야? 어? 아이러 그냥 쭉 가면 있으려나? 여기 더 이어지긴 하는데 어? 좀벌레 하나 더 있네 여기야 저거 저 뭐야 그리고 저거? 어? 야나 이상한 거 깨웠어 나 이상한 거 깨웠어! 아유 <웃음> 이쪽으로 모여주세요! 어? 있었는데? 나 양치기 소년 아니야! 뭐야? 없잖아 소리! 소리! 오! 소리! 뭐야? 어디야? 있었다니까! 어? 저기.. 뭐나뭐 뭐 맞았어! 나도 뭐 맞았어! 나도 뭐 맞아서 튕겼어 방금! 어딨어? 서버가 멈췄는데? 시작된건가한디가 휘둘러 <웃음>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안돼 어떻게 배면 돼? 배 주세요 간다 어나 안보이는데? 내가 죽었잖아 이 사람아 이씨 디충 실수 아니 디가는 거야 지금? 일단 지금 이곳은 안전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저희는 그냥 용사 지망생할게요 <웃음> 공부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. 잠깐 조용히 있다보면 저 거미의 화도 가라앉지 않을까? 내가 일부러 깨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<웃음> <웃음> 내 화는 가라앉지 않는다네 아니, 오, 와우, <웃음> 와우. 그거를 그냥 물려주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깨는 즉시 제가 배워버리지 않았을까요? 그냥 그대 입에 물려줄 <웃음> 수 있는데 제가 그럼 조로처럼 쓸게요. 물어보겠나? 아 턱받아 더... 더... 더... <웃음> <웃음> 아 어? <웃음> 뭐야 거미가 이거 왜, 왜? 땅 밑에 있나? 뭐야? 뭔 일이야, 이거? 어, 그러네. 미트롱 스파이더라고 뭐가 잡히는데? 오, 어, 거미줄! 아! 으. 어, 거미따라온고 같은데? 아직 우리 마인크래프트 아. 세상 괜찮나? 뭐가 있는데 이 밑에? 여기 근처에? 그냥 빼 주세요. 우리 안전은 그냥 둘째 치고 이제 그냥 죽여줘 제발. 서둘러요 지용춘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아! 안다! 아. 으아! <웃음> 오, 지용춘, 살려줘요!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서 거미줄 날아와요 우와! 대박! 어딜 빼야 되는 거지? 된거 같은데? 저기 있다! 지용춘! 거대한 거미 보여! <목소리> <목소리> 제발 죽여줘요! 지용춘! 됐다! <목소리> 죽였다! 진짜 죽였다! <목소리> 루나 스파이더 타이탄 컷! 와, 미쳤네, 그냥. 어, 잠깐만, 근데 컴퓨터 이상해. 이 소리는? 한다! 한다! 어? 오랫동안. 아, 아니다. 시작이 안된 거였구나. 어, 다행이다. 오, 어, 나 시작됐는데 안 켜지는 줄. 어, 잠깐만. 어? 어? 세 개를 불러오는 중 내부 서 어,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. 어? 지구용사 지용춘. 지구용사 지용춘? 아아 아. 아 어. 지구용사 김춘식. 세상은 그렇게 멸망했다. 칼을 너무 강하게 베 나머지 서버마저 베어 버렸다. <웃음> 잘 가요 지용춘. 반가웠어요. 안녕. 즐거웠네 젊은 친구들. 안녕 한 팬이 너는 에코 없지? 나또또또 또. 또, 또. <웃음> <웃음>